아슈아도 알라 일라하 일라라와 아슈아도 안나무함마단 라슬룰라 음, 네, 축하합니다 제가 생각한 이름이 있긴 는데 어떤 저, 거? 제가 크리스천 영세를 받을 때 데이비드라고 그 받았거든요, 다비드 네, 다우드 네, 그래서 이제 다우드를 하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음. 다우드 생각 중에... 네. 다우드라고 적합해, 다우드 영어로 D -A. 써 D-A-U-D A U-D U U-D U -D.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심사숙고하고 네. 고민하고 했던 게 혹시라도 네. 보여지는 이슬람이 아닌 네. 마음으로 네. 입교하는 네. 참 이슬람을 논했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이제 그 지난번에 네. 왔었을 때에도 웨이사람 그 왔었을 때에도 네. 우리가 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회를 갖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렇게 뭐 촬영하고 뭐좀더 중요하겠지만 거보다더 네. 중요한 거는 이교의의미에 진정함이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지. 네. 내가 이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부터 이제 무슬림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명세로 인해서 이 네. 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네. 잘못하면은 사람들에게 음. 보여주기 위한 교밖에안 음. 되거든. 네. 신중해야 돼. 네. 내가 과연 정말 무슬림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네. 그래서 이 교의 의미는 오늘 이교 하면은 네. 이전에 있었던 혜를다 사할 수 있다라고. 이슬람에서 가르치거든요 이교는 음. 다른 말로 하면회개를 의미하는 거야. 음. 회개타우바라고 그러는데 아랍으로는 이교를 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잘못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요 그런데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이교는 타우바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 네. 그래서 오늘만에 이교하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비이슬람적인 행위들은 이제 다 멀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돼. 요 네. 그래서 뭐, 물론 100% 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이라는 이제 옷을 입는 거단 말이에요. 네. 그 옷이 허어지면안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거에도 충분히 의지가 있을 때있교도 하는 거고 네. 이슬람에서 이교의 의미는 우리 여섯 가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하는 걸 이교라고 그러는데 이줄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에 있는가? 음. 그건 실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기둥에 샤하다가 이미 되었으니까 예배를 거행하고 단식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불쌍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성지순례를 하는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무슬림으로써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거고, 그 누나가서는 믿습니다를 실천하는 게 되는 거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그 실천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할수 없어라고 했던 그게 이슬람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란 말이에요. 음. 그럼 할수 없으라고 하는 순간 배교자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 자신은 무슬림으로 살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걸 스스로 다짐해야 돼. 음. 확신을 가졌다고 라 했을 때 입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단식을 했다고 그랬죠. 네. 일단 마음이 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빨리 열심히 해서 무슬림으로 네. 살아갈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야되요. 네.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분 번은 비스밀라 히루라흠마니루라힘 이라고 적혀져있었고 1번, 이번 3번 한번 읽어봐요. 나는 나의 이사와 소원으로 이슬람교에 입교하여 이슬림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선사합니다. 네. 나는 이슬람의 나의 종교로 알라를 나의 주님으로 무함마드를 나의 사도로 불란을 나의 집도로 참을 것을 선사합니다. 네. 나는 오직 한분이신 알라와 그분의 천사들, 애원자들과 성서들, 최후의 심판해가 정명을 믿어 일을 선언합니다. 지금 보면은 1분, 2분, 3분이 네. 지금까지 내가 얘기해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망라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것을 6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신체의 마늘 네. 5가지 실천은 믿습니다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더 네.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확신을 가진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 짧게 할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슈하두. 아슈하두. 알라일라하일라라하일라라와 아슈하두. 와 아슈하두. 안나. 안나. 무한마단. 무함마단 러스우룰라.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를 선언한 거예요. 다음 소절은 무함마단은 하나님의 사도임을 선언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시다시한번아슈하도 알라 일라하 일라라.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아라라도아도 이모 700. 아시아도 이모 700. 아시아도 이모 7도 이모 700. 아시아도 이모 700. 아시아도 이모 700. 아시아도 이모 7 열심히 하히하주 나와서 와서 b 이렇게 우리로 서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a m e Muslim. Alhamdulillah. m u u s l i m u s l i m is m u l i s l i l i m m u u l i 이 l l m Muslim. l m 이전과 네. 그 이후를 서로 이제 구분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때문에 다시 태어난 의미만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태어는 얘기는 아주 깨끗하게 태어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게기 그냥 샤아다를 함으로써 그 이전에 있었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다우드도 네, 지금. 지금 오늘 이겨 했다는 라 것은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짐하는 거니까 그 다짐이 트치지 않게끔 잘 이끌어내가야 돼요. 오늘 네, 샤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랄게요. ну 네. 네. 네.